안녕하세요 여러분 홍파입니다 이번에 그샘오출이 사건을 보면서 새삼스럽게 또 한국의 아주 아주 미약한 차별에 대한 인식을 재확인 하게 되었는데요 어 그래서 제가 사는 이곳 영국에 이제 차별을 이제 금지하는 법이 있어요 그 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자 어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법조문은 엄청 길어요, 사실. 그래서 그걸 다 읽을 순 없고, 정부 홈페이지에 가면 되게 간략하게, 어,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끔 이렇게 정리된 내용이 있어서, 오랜만에 영어 공부도 좀 하고자, 이렇게, 어, 한번 제가 번역도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 차별이라고 하는 그 굉장히 정의 내리기 어려운 그 문제를, 어, 잘 썼더라고요. 보시면서 자신의 생각도 좀 가다듬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렇게 차별, 땡땡, 당신의 권리라고 하는 말이 굵직하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차별의 종류를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protected characteristics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법으로 보호된 특징들이라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호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사회적 동의가 이말 안에 다 함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다음의 이유에서 차별할 경우 법에 위반된다. 나이, 성전환, 결혼하거나 동거 중인 상태, 어, 임신하거나 육아휴직한 상태, 장애, 피부색이나 민족, 국적 등을 포함한 인종, 종교 혹은 신념, 성별, 성적 지향 이렇게 해서 이것들을 보호된 특징들이라고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당신은 차별로부터 보호된다 직장, 교육환경, 소비자로서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때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구입할 때 사적인 모임이나 어떤 단체의 회원으로서 당신은 2010년 평등, 평등법에 의해 차별로부터 법적으로 보호된다 그러면서 당신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의 차별로부터도 보호가 된다 당신이 보호받아야 할 사람의 지인 가족이나 친구로서 관련이 있다 당신이 차별에 대해 불평하거나 차별을 언급한 사람을 지지했다 이게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차별을 받은 사람은 직접 항의할 능력이 없을 수도 있고 이렇게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랬을 때 반드시 이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텐데 그 도와주는 사람이 도와주다가 만약에 또 공격을 당하거나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누구도 도와주려고 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제 보호해 준다는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뭔가 인종차별을 목격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 침묵하지 않고 도와줄 수 있는 용기를 어, 조금 더 받게 되겠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차별에 대항한 행동이라고 하면서 당신은 보호된 특징을 가진 사람들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무언가 할수 있다. 이것을 긍정적 행동이라고 부른다. 만약 보호된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긍정적 행동을 취하는 것은 합법이다. 그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특별한 요구사항이 있을 때 그들이 어떤 활동이나 일에 있어서 적은 비율을 차지할 때 그래서 당신이 당할 수 있는 차별 하면서 어떤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진짜 이제 차별에 속하는가라는 거를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직접적 차별 보호된 특징을 가진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대했을 경우에 간접적 차별,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야 할 규칙이나 규율에 있어서 보호된 사람들에게만 불공정한 불이익을 주었을 경우에 괴롭힘, 보호된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여 그들의 존엄성을 해치거나 그들에게 불쾌한 환경을 만들었을 경우에 희생시키기, 그들이 차별이나 괴롭힘에 대해 불평을 했다는 이유로 불공평하게 대하는 것 이게 딱그 세모치리 사건인데요 응. 그러면서 밑에 이제 직장에서의 차별 그리고 또 장애 부분은 또 따로 조금 더 길게 설명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종류의 불공평한 대우라고 하면서 노동조합 가입자이거나 비가입자이거나 계약직이거나 일용직이거나 응. 이것도 되게 중요한 조항이네요 반드시 정규직 이어야지만 보호받는 게 아니라 계약직이거나 알바생이어도 보호를 받는다는 내용이에요 고용주들은 반드시 직장 내 차별금지법을 따라야 합니다 라고 한번더 강조해서 쓰고 있어요 대체로 이게 일에 관련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아무래도 이제 차별이 가장 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제 먹고 사는 문제이다 보니까, 그 노동법과 굉장히 관련이 많이 되어져서 쓰여져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 법이 있다그래서 영국에 차별이 없냐라고 물어보시면, 어,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그렇지만, 이제 법이 있기 때문에, 어, 사람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조심할 수밖에 없죠. 나이가 많다고 해서 고용을 하지 않는다거나, 성전환자라 그래서 뭐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한다거나, 결혼 계획이 있냐고 면접 자리에서 물어본다던가 동거한다고 놀린다거나 아니면 임신 중이라고 고용하지 않거나 장애가 있다고 면접 기회조차 주지 않거나 아니면 어 외국인이라고 급여를 적게 주거나 종교적 이유로 해야만 하는 것들을 어 무시해버린다던가 여자라서 혹은 남자라서 어떤 일의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거나 남들과 다른 성적 취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할수 있는 일이 제한되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여기서도 분명 일어나겠지만, 어, 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법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항상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얘기를 할때 한국 사람들은 그, 다른 거는 다 그냥 맞는 말이지라고 하면서도 이제 동성의 문제에 딱 들어가면은 굉장히 이제 많이 의견이 갈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동성애잖아요 <웃음> 사랑애자 어. 사랑이라는 거는 어 다른 사람들 눈에 그 모습이 좋아보이든 싫어보이든 그거를 어떤 인간의 의지로서 그거를 찬성한다거나 막는다거나 할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부분은 존중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아무튼 그래서 어, 엄청 깊이는 아니었지만 영국에는 이런 법이 있다 어, 영국에서는 차별이 불법이다 라고 하는 거를 좀 소개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전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